옆에서 보니까 다시 다세요 <웃음> 아.. 엄두가 안나더라고요좀 하다보면 어. 뒤에 어. 저 트럭.. 저, 저.. 저.. 저.. 왜저래 저거? 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쇼츠에 올렸던 15초짜리 영상입니다. 지난주 투어를 갔다가 겪은 황당한 경험을 짧은 클립으로 먼저 올렸던 건데요. 그룹 투어 중에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고 어, 직진신호 떨어지는 것에 맞춰서 서서히 출발하던 상황이었는데 옆차선에 있던 카니발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오토바이가 있는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난폭운전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저를 더 당황시킨게 있어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죠. 전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을 비난할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바이크를 탓하는 글들이었어요. 먼저 심호 크게 한번 하고요 어떤 글들이 달렸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왜 아직 살아있냐? 이 댓글보고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분보다 더 오래 살것 같은데 어떡하죠? 용기 있는 차주들이 많이 필요함 밀어주세요 그냥 딸배 폭주, 때빙은 밀어버려야 제맛이지 아 이런 댓글 나시는 분들 좀 안타까워요 진짜 오토바이들 적당히 좀해한 줄로만 쳐가든가 바이크에 안좋은 감정이 많은게 느껴지시죠? 바이크가 두 차선으로 가는게 못마땅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글을 볼까요? 투어 중에 두 차선을 전부 물고 가는 것도 잘못인듯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그룹주행 시에 한 차선으로만 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뭐 카니발 차주가 더큰 잘못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어, 라이더의 입장에서 차량의 입장도 좀 바라보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라이더들이 한 15대 정도 이렇게 차선을 막고 주행하는 걸 보고 좀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 이분의 글이 되게 좋았습니다. 비교적 일찍 달린 댓글이었는데 정성 들여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두 차선을 모두 쓰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그룹주행시에는 가급적 한 차선만 쓰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예전에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고 되게 긴 대열을 지어가지고 바이크들이 가는 걸 보면서 차들이 추월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에는 충분히 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진짜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다음 댓글 볼까요 어, 2차선 그러니까 2개 차선을 얘기하신 거겠죠 님 앞에 자동차 수십대가 2개 차선으로 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셔요 이건 배려의 영역입니다 음, 이분도 2개 차선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어요 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 좀더 배려했으면 이런 난폭 운전이 없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배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두개 차선을 썼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영상 올리면서 뒤에 차 밀려 있는 거안 보이시나요? 차선 두개 물고 대화하면서 천천히 라이딩 하니까 차들 입장에선 짜증나고 답답하죠. 내가 민폐는 아닐까 생각하고 운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차선 두개를 언급해 주셨는데 차 뒤에 밀려 있는게 안보이냐 라는 말씀이 저는 사실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이크 몇대가 무질서하게 운행해서 밀려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날 차가 많아서 밀려 있는거였거든요. 저희도 그냥 그 밀려 있는 가운데 있었던거고. 저희 바이크 몇대 없었어도 차는 그냥 저렇게 밀려 있었을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는 바이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 글에 다른 분이 한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앞에도 차 많은거 안보이심? 누가 보면 앞에 뻥 뚫렸는데 길막한 줄 알겠네 도로 상황에 맞춰서 정속 주행을 해도 칼치기 하면서 앞으로 가도... 예. 어떤 분이 윗글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약간 사이다를 느꼈네요. 맞아요. 바이크가 정속주행을 하면 정속주행을 한다고 욕을 먹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사사히 이렇게 칼치기 하거나 갓길로 가거나 또는 정지선 앞쪽까지 쭉 나가서 서 있다가 신호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가버려도 결국은 법질서 안 지킨다고 욕을 먹죠. 도대체 바이크는 어떻게 타야 욕을 먹지 않는 걸까요? 그 다음에 두 차선 물고 다니면서 아이러니 하다 이분도 두 차선 물고 다니는 걸 지적해 주셨네요 어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지적해 주시기 보다는 카니발 차량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운전을 했겠느냐 라는 뉘앙스의 글들을 많이들 올려 주셨어요 대부분이 두개 차선을 물고 가서 저 차주가 화가 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크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차선변경 깜빡이를 켠 것도 아닌데 신고해야 된다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카니발이 끼어들려면 깜빡이라도 켜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살인미수다 이렇게 저희 쪽에 조금 위에서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쇼츠는 영상 길이가 15초로 제한했습니다. 전후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전후 상황을 모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리니까 다세는 멋있네요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다시 다세요. <웃음> 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 아다보면뒤 뒤에, 뒤에 저 어. 트럭... 저... 저왜 저래 저거? 니발 어디? 뒤에 카니발... 까 보니까 이상한 물이 생기네요. 뭐하는 거야 저하고아 아, 예? 아... 저거? 아... 네, 가거가 다하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참고십시 여러분. 음. 아... 버지 네. 보신 것과 같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린 저희는 한개차선에 질서있게 정차를 하고 있었고요 주행신호에 맞춰서 다른 차들과 함께 서서히 출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전방 한 500m 정도 뒤에 나오는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선을 이제 옮기려고 하던 중이었고 카니발이 이제 저렇게 운전을 한 거죠 저희들 때문에 길이 막힌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잡담을 하느라고 도로 흐름을 깨면서 서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바이크도 타지만 다들 차도 운행하는 사람들이어라서 차량 운전자들의 마음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니발 차량은 깜빡이도 없이 처음부터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 저는 사이드미러로 카니발이 가깝게 저한테 붙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급히 가속을 하면서 거리를 벌렸어요 카니발 앞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니까 그 공간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앞에 있는 바이크가 달리고 있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차선을 좌우로 넘어 다니고 마지막에는 고의로 보시는 것처럼 급정거까지 합니다. 카니발 옆에 있는 어떤 차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고의로 급정거했다고 그때 당시에 느꼈습니다. 카니발이 왜 저렇게 운전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원인이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가 놀란 것은 바이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위협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차를 두고도 두개 차선을 쓴 바이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에서 라이더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크에 대한 나쁜 인식과 편견은 결국 우리가 만든 거겠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간 제 라이딩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법 운행을 해도 욕을 먹고 요리조리 요령껏 운행을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위에 누군가가 댓글로 달아주신 것처럼 최대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타야 할 거란 그런 원론적인 말씀밖에 는못 드리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해 4월 마지막 주에 첫 바이크 영상을 올린 이후로 매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1년간 꾸준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껴주셨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는지, 볼만은 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 라이더가 주인공인 그런 채널도 아니죠. 취미로 추억거리나 남기자 하고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어느 순간 구독자 수에 목말라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독자 수가 그렇게 잘 늘지도 않고요 <웃음> 제가 목표로 한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마침 이번 영상을 계기로 마이크 유튜버로서 약간의 회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쫄랭이가 저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유튜브 그만하면 안돼요? 안 이러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빠 영상에다가 욕쓰고 악플 달고 하는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악플은 본인은 생각없이 그냥 배설하듯이 툭 내뱉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아저씨 내가 들어올까봐 막퀵 하고 가버렸네 오토바이가 주변에 달리고 있다는 건 차들한테는 참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신경쓰이는 일이겠지? 야. 주변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는 건 차들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도 그래 주변에 오토바이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지